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오케이 대한민국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대한민국 일단 이거 버닝 다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2억짜리 스커드인데 한번 보자 일단 대한민국팀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좀 빠졌기 때문에 한번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 진심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면 또,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많죠. 진짜, 아, 원래 우리나라 선수지. 대한민국이 내 국적이니까, 맞네. <웃음> 생각해볼까? 아, 그치. 자, 비드조. 그 다음에, 우리, 어? 황바페. 비현우. 그 다음에, 비손아 겁나 많죠, 일단 선수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우리 비손 아... 소니 일단은 가격이 K-19같은 경우 겁나 싸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민국팀 자체가 일단 좀 싸요 싸기 때문에 그런 게이득이야 진짜 그래서 웬만한 그... 어? 진짜 좀... 서민분들이 많이 맞추면은 진짜 가성비 팀으로 뭐 겁나 좋은데 일단 대한민국 손흥민 손흥민 무조건이고 지금... KFA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여 걱정 안해도 돼자 손흥민 황희찬 다 팔아주세요 오케이 와 황희찬 나 솔직히 다른거 모르겠는데 NG시즌은 무조건 사야된다 고 봐. 나 진짜 내가 느끼는건데 진짜로 NG시즌은 무조건 사야돼 내가 봤을때 NG시즌같은 경우 한카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액, 만약에 케미, 만약에 사카 됐고 케미 봤잖아 그러면 104 정도 된다 치면은 한이 정도 케미 맞는데, 요서 일들 다 빼면은 한이 정도 케미 맞는데 개사기야. 진짜 황희찬은 n g 시즌이야. 진짜 다 엔지. NG. 근데 엔지가 가격대가 좀 너무 높다. 솔직히 얘기하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케이, 뒤돌아보지 말고 마, 바로 산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황희조, 근데 황희조 김신우. 김신욱은 왜 보느냐 그가 그러니까 뚝이 개미쳤어 뚝이랑 몸싸움이 개미쳤는데 한번 사카랑 비교 좀 해볼게요 일단 속력은 좀 그렇지만은 거의 김신욱은 대한민국의 헤리케인이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 근데 또 황의조 같은 경우는 키도 나쁘진 않지만은 딱 공격부분 그 다음에 속력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나쁘지 않거든 근데 김신욱은 헤더가 그냥 진짜 미쳤다 라는 건데 진짜 내가 봤었을 때는, 어, 진짜, 겁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김신욱 같은 경우는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음. 그렇기 때문에, 빛 의조가 낫다. 어. 자, 비 의조,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일단 공격은 완성됐고, 부끄러운 발로텔리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c 이엠에 일단 c 이엠으로는 우리 킹강인 그 다음에 또 중미 뭐 기성용 기그바 그 다음에 박지성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등등 되게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한번 중미 미드필더 하면은 박지성 이강인 뭐 등등이 다 나오는데 기성용 근데 여기서 KFA도 KFA지만은 TKI 시즌을 좀 사는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TKI 다섯 개 정도 하면은 캠이 케미 봤거든요? 캠미받는데 TKI 할 거면은, 일단 오른쪽에는 무조건 차둠. 오른쪽은 무조건 차둠이고, 그 다음에, 뭐, 왼쪽은 일단 홍철 놔두고, 캡틴 박 무조건 사고, 오케이. 캡틴 박, 그 다음에 기그 바그 다음에, 한명 더. 한명 더인데, 한명 더를 누구로 살까? 유성철 이분이셨나? 어... 이분은 CM쪽이랑 이렇게 된대 일단은 기그바같은 경우는 한 3칼, 4인데3카정도로 일단 가격대 때문에 보는데 와... 기그바 왜이렇게 좀 느리냐? 와... 기그바... 그 다음에 우리 갓지성 가치성. 갓지성은 진짜 팬심으로라도 사야되다 진짜... 갓지성...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선 좀 그렇긴 한데... 슈팅 근데 이 선수가 약간 좀 애매해 박지성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팬심이야 그냥 뭔가 공격으로도 좀 애매하고 수비로도 좀 애매한 그런 선수 그다음 유상철님 사주세요 유상철이랑 한, 유상철 라인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유상철로 갑시다 유상철 한사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어 이재성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내가 써봤을때 나쁘지 않았거든 나쁘지 않았는데 어 뭐랄까 그냥 이대로 기성용이 기그바라고 불리는 이유 슈팅이랑 중골슈팅 겁나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그바라고도 하는데 진짜 와 근데 기그바 말고 그 옆에 CM에 좀더 본다는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뭐야, 이분 왜 양발잡이냐? 시세가가 300인데. 자, 잠시만. 슈퍼랑 중거리 슈팅. 이분이 약간 탱커이신데? 와, 수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좀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아니, 나쁘지 않지는 않네. 좀, 어. 스탯이 다가 아님. 근데 그 맞아. 솔직히 내가 기속용 나도 써봤는데, 기그바는 기그바인 이유가 있어. 캠이 나쁘지 않다. 오케이, 기그바 가자. 기그바로 한, 사카 가능하면 사카하고. 지금 K19, 아니 K19래. TKI를 다섯 명을 해야 되는데, 세명을더 해야 되거든요? 세명을더 해야 되는데, 센터백에 이정수 오고, 그 다음에 차두모고, 한명더 와야 돼. 한명더를 누구로 할까요? 만약 한다면은 홍철같은 경우는 K19로 추천... 아니 k 1 9래 K18로 추천드릴게 얘는 진짜 K18 홍철은 K18 홍철하고 김민재 또 진짜 센터백 김민재 없으면 은 대한민국 하면 안되지 진짜 센터백 김민재 그 다음에 차두리 아 차두멀비는 진짜 괜히 차미네이터가 아니에요 진심. 자 차두리 비텨누 그 다음에 비텨누 진짜 오카로 박아두고 싶지만은 돈 일단 보고사카야그 다음에 센터백에 혼명보 혼명보는 키 크고 다 괜찮은데 쟤는 뭔가 스탯 사기인 것 같아 스탯이 좀 미쳐 진짜 좋아서 사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스탯을 속인 것 같아 내 생각인데 혼명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갓정수 자 혼명보 갓정수 보도록 합시다 혼명보 스탯 솔직히 괜찮거든 괜찮은데 쟤는 뭔가 좀 약간 속인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 이상하게 홍선생 가시죠 근데 제가 갓정수를 넣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갓정수는 수비능력이 개미쳤어 스탯이 좀이렇긴해도 제가 괜히 갓정수라고 하는게 아니야 진짜 음. 일단은 그러면 혼명보를 뺄수 없다 했었으까 혼명보 넣읍시다 그러면 은 혼명보 4카종점 되는데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사냐 상한가에 많이 걸려있는데 일단은 4로에 두고 혼명보호 그렇게 해서 총 관심선수 한둘, 셋, 넷, 다섯 명하고 6명 됐는데 KF에 한 명만 도우면 딱될것 같은데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주인분 한분한 한 명을 뺀다고 하면 아 오케이 그러면 비켜놓는 버릴 수 없다 기송용을 빼달라 오케이 그러면은 기성용을 봅시다 진짜 갑병 지행님이 좀지이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일단, 본다면은, 하석주, 사카로 보고, 돈, 그런 거다 관심해서, 그렇게 합시다. 인정, 진짜, 어, 자시고도 없이, 하석주, 오케이. 쿨하시네, 되게,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한 번, 계산기 보고, 가도록 합시다, 샴 야, 나 근데, 뭔가, 가티찬이 되게 기대가 돼. 일단은, 동빛 물결이랑, 그 다음에, 팀컬러나 저, 특혜아이 있는데, 단일팀 교체 필요라고, 이건 뭐냐? 세 명, 여섯 명, 아, 이거 단일팀 말고, TKI, 그, 대한민국. 그거 어딨지? 2002년 대한민국, 이거, 다섯 명. 뭐야, 나왜 적용선수가 없어? 야. 일단, 이거 KFA 몇판 해봐야 될것 같네. 이 나중에 유니폼이랑 다 바꿔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하도록 하고 오케이 유니폼이랑 팀이랑 완전히 다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아 이게 마음에 안들긴 하는데 옷이랑 좀 불편하기도 하고 오케이 일단 놔둬두고 가봅시다 아 미션프리즈님 안녕하세요 자 기대되긴 한데 가드조랑 아네 저도 한수 부탁드려요 가봅시다 소니랑 박지성 그 다음에 황로그님 별풍선 아, 10개 정말 별풍 감사합니다 10개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가자 유성철 주모 여기 국뽕 한사발 추가요 국뽕 드랍덕 아 구평 드랍 구평. 오케이 자 가보자 일단 적응도랑 다 올려줘야 되는데 적응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차두음 박지성 아 진짜 우리 갓지성 같은 경우는 되게 슬라인테 되게 인상적인데 아좀그 부분 재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슬라인테체가 피파에서는 비매너기 때문에 웬만해선 좀더 안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황희찬 속력 뭐냐 슈팅! 와 개미쳤는데 와야 황희찬 속력 부분부터 시작했고 황희조의 그 진짜 서포터 하면서 바로 슈팅 야 겁나 좋아 일단은 이게 대한민국팀 2억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진짜 어능력치를 발휘하면서이 정도면은 겁나 좋은데 약간 그냥 조금 10억팀 저리 가라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팀 진짜 개사기다 지금 2억팀치고 이 정도면 거의 10억팀 정도의발휘에 나오긴 한다 제가 지금 현재 팀이 10억팀인데 와 개미쳤고 야이 정도면은 야 대한민국 팀나 한번 그냥 진짜 내 부캐 대한민국 팀 한번 갈까 와개 좋다 가자이 김민재 어이 수비 나이스 와 혼명부 슬라이딩 저거 이불로 에이테크는 안 했지만은 진짜 슬라이딩 와 넘어지면서까지 수준급 진짜 수비가 미쳤네요 와 거기다가 비드조의선빵와 개미쳤고 자같치성 가면서, 아, 까비. 와, 황희찬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진짜, 홍바페에 가까울다 진심으로. 가 아이. 하석주, 진짜, 황희찬 NG 시즌이 맞아. 진짜 겁나 좋아. 수비도 애들 겁나 좋다 보니까, 와, 하석주. 그래서 주고, 약발이 3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해도, 아, 까비, 이거. W로 바로 줄걸 그랬다. 스톱 주려고 했는데. 아, 까비. 오케이, 이거는 먹힐만 했고요 괜찮아. 아, 톱나룸 만하는지 그런 애들 좀 힘들긴 했어. 자, 황희찬. 자, 박지성. 어, 아, 근데 진짜 황희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실수를 다 뚫을 것 같아. 반디이크를 뚫은 남자인데, 과연, 피파에서도 적용이 될지. 자, 소니. 아, 까비. 차둠. 일단, 얘네들 그거 채워야겠다. 어. 애네들 아직까지 적응도가 너무 없다. 내가 봤었을 때. 적응도만 딱 채우고, 나중에 다시 간다. 이렇게 해야겠네. 일단, 리우 경기 시뮬레이션권 있으실 거 없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권으로. 가드죠딱 주면서 위로 딱 주고, 박지성, 슈팅! 아, 까비. 박지성의 산책 세레모니 한번 보고 싶은데, 와. 재현 한번 해보자, 진짜. 산책 세레모니. 가자, 이홍철 선명보야. 나이스. 선명보가 확실히 농사네, 진짜. 혼나졌네. 와. 황희족. W 딱 주고. 황희찬. 황희찬. 자, 황희찬. 와! 방금 보셨어요, 버티는 거. 와, 갓손. 방금 황희찬 버티는 거 보시는 분. 와. 진짜, 와, 미쳤다, 황희찬. 방금 속력까지 겁나 좋으면서 진짜 수비가 못 막았어, 몸싸움 때문에. 와, 저건 그냥 은바페보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정거면 뭐 와, 황희찬 엔디니개 미쳤다. 진짜 윙으로는 황희찬이네, 와. 대한민국이라면. 자 소니 뭔가가 진짜 소니가 네이마르라고 치면은 황희찬 은은바페다 진짜 와그 수준이야 와우 제트로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막아주고이 다섯 주 나이스. 그래서 딱 주고 하석주 하석주가 cdm으로 되어있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유상철을 cdm으로 시켰어 와비드주아비드주래비텨누와 개미쳤다 이 둘이 바뀌었어야 됐는데 어잘못했다 아, 이건 아비텨누 선빵 와 진짜 미친 선빵이다 비텨누 하석주 아 까비 연속으로는 맞기는 힘들다 어.. 어질반데이크 앞에 김민재가 있었지만은 아쉽고요 헤더는 확실히 근데 대한민국 약한건 사실이야 인정할거는 인정하고 어,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피파같은 경우에는 진짜 굴리트라는지 그런 눈빛 오면 풀라하긴 해어질반데이크 그런 눈들좀 위험하기도 하고 홍철 나이스 어? 와 잡고 차도 야 이렇게 이쁘다 왼발 잡이면 하석주 이분이 차도 괜찮을 것 같고 하석주 오 컨칭 오지기 전에 그렇다 자한명더야 진짜 국뽕이다 아 소니야 넘어지지 차리 다이버 한번 보여주면서 넘어졌으면은 아 까비 슈팅. 아 근데 상대팀 아이콘은 좀 너무 아시나 대한민국 아무리 TKI가 있다 해도 대한민국 아이콘이 있다고 해도 아.. 저 아이콘이랑은 비교하기가 껴었다 아.. 너무 센데? 상대편이 스티븐 제라드부터 야.. 아무리 우리가 캡틴 빡이 있더라 해도 힘들지. 패스 주고. 앞 패스 주면서. 수비 좀 해주고. 자, 상대편에는 반데이크가 있다 우리편에는, 어? 김민재가 있다. 와, 수고했어요. 아이콘은 확실히 내가 이기기가 좀 힘들다. 음. 수고했어요.